쌍꺼풀 봤어? 쌍꺼으로 키지 마시고. 정답. 아기 공룡 돌리 열이 뻗고, 아슬 절이 빠또. 띠구디구디. 아슬. 중국 코는대풍우야 감사합니다. 자, 오늘 비교 재밌었죠? 음, 뭐, 마지막에 아이언맨 좀 아쉽긴 했는데. 아, 아이언맨이요? 네. 어 뭐, 아이언맨 가장 재밌게 없어. 이건 헐크 버스터 타고 아연아니카 안에 들어가야 돼 아니 근데 다음에 제가 우리 유리 씨한테 핫토이 선물할게요 어? 네. 진짜요? 어 그럼 어, 생년월 제가 어 핫토이 하나 선물할게요 네. 아, 그럼 한정판으로 그럼 한정판으로 <웃음> 여기 지금 우리 네. 오픈박스 네. 원래 이거 네. 아시죠? 이게 박스를 또따스 이렇게 또 즐기는 어떤 그런 재미 네. 네. 한번 봅시다 네. 아니, 막 이거 잡아뜯지 말고. 아이스! Sparta! <웃음> <웃음> 아니, 설마 잡아뜯겠어. 보통 이런 거볼때 되게 네. 집에 있을 때 사가지고 박스 뜯을 때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. 네. 조심스럽게 딱할수 있게 네. 가지고. 야야 네. <웃음> 오. <웃음> 되게 디테일 잘 만들었다. 이게 너무나 세고 싫어서. 네. 아니, 아 이거를 먼저 네. 뗀 다음에 음. 박스를 넣고 여기서 보여줄게요. 살짝 살짝 건드려요 살살살살살 아니 과자 봉지 털듯이털지 말고 살살 요거를 살살 이렇게 살살 이렇게 아 이거 또 멋있네 헬이 디테일 하나 저 깜짝 놀랐어요 아까 시작했는데 피부 결까지와 기묘한 게기묘네 사람 손에 어머. 어머. 이 장화도 가 만져 봐. 만져 봐. 어머 어머. 어머, 어머. 어머 어머. 구체 관절 인형만 디테일이 있는 게아니라 네. 어머. 야, 이 세세한 주름. 그럼. 찍어 나오는게 아니잖아. 보면 음. 이게 박금질이돼 있는 게. 이발목이 없어. 발목이 없어. 발목이 없어. 내려려. 네, <웃음> <갔어. 없어? 웃음> 내려내내 엄마죠? your 응. father. I am your t h e 이 I am father. 이 am your father. I am your father. I am your father. I am your father. I a 불 your f 들어 h e r I am your father. I am 펄크버스터는 불들어와요 펄크버스터는 불들어와요 펄크버스터는 불들어와요 <웃음> <웃음> 아프코니코니! 아프코니코니! 아프코니코니! <웃음> 아우, 미싸해, <미장이가> 진짜. <웃음> <웃음> 야. 옛날에 어릴 적에 돈방에 네. 타는 이런 음. 피규어 뽑아가지고 어. 소중하게 한 편에 모아놓으면 음. 엄마가 아왜 이렇게 먼지 날리고 막 이런다고. 음. 집막 어지럽다 이러면서 되게 막. 근데 다행인 거는. 주셨거든요? 근데 또 그러면서도 엄마는 장식장을 어. 사 주셨어요. 저. 아예. 네. 그럼 그러니까... 야 이거 막갖다다 버려. 다 버려 이러면서 장식해가지고. 데 우리 엄마 침대래. 침대래. 우리 엄마도 이제 네. 가끔씩 이제 오셔가지고 집에 이제 청소를 하시잖아. 네. 근데 본능적으로 알아. 아, 아 이거 비싼 거구나. 아에... <웃음> 빡빡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하시더라 그럼 <웃음> 우리 엄마 그럴 때참 가끔 네. 며느리 네. 그좀 이렇게 시집살좀 시키신다 그러는데 누가요? 어머님께서 아니 아니 엄마도 잘 알아요 안녕 인사해요 안녕 인사해요 <웃음> 이게 참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? 스타워즈면 이제 스타워즈 가잖아요. 음. 그러면 이제 레아 공주가 이제 많이 생겼어. 그러면 한술로 갖또 생겨야 돼. 음. 옆에 추박화가 생겨야 된다 그리고 응? 또 <웃음> 이제 루프 스타일 워크가 있어야 돼그 나... 사람은 뭐요자도 있어야 되고 네. 이게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네. 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컬렉션이 다 돼가지고 내방지열장에쫙 있잖아 네. 그러면 기분 째진다 어. 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?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청화를 모아서 발매 네. 대자마자에 사는 게 가장 싸게 살수 있는 그렇죠 와 이쁘다 아, 이건 약간 김치지 제머리속이 공란막이 아! 꽤 강렬 지금 저녁 담발댕인데 갑자기 왜 그러셨어요? 로민씨 제 포장이 위험해요 아 그러죠 예. 어.